예, 오늘이 그 505년 전에 유럽 즉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그날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특별한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부활절이고 감사절입니다. 작년에 우리 직군자들이 올해 개혁을 세우면서 어, 종교개혁 기념일을 지키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 10월 31일은 세상에서는 할로윈데이라고 우리 자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도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어른들은 특강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 특히 개혁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통하여 개혁교회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 교 역사를 왜 알아야 하는가 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왜 알아야 하는가 라는 말은 아직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교회사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의 각종 제도와 신앙고백의 뿌리입니다. 기독교의 기원과 발전, 기독교만의 독특한 예배와 교리와 간습 등의 기원과 과정들이 모두 교회사에 넣으며 뿌리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창조에서 초대교회 100년까지 삼위 하나님의 말씀과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시대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약 성경이 마감된 이후로도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사를 통하여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성취되어가는 하나님의 구속사 드라마라는 것을 가장 잘볼수 있습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우리 개신교회가 생겼고 우리는 그 개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은 과거의 역사일 뿐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과는 무관하다고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매년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개혁교회의 정체성과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고 바른, 바른 신앙하고 있는지 재점검하며 삶에서 실천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작년 우리 교회 신앙수련회 때 우리 강 목사님께서 종교개혁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3일간 특강이 있었습니다 왜 종교개혁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배경과 루토와 칼빈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종교개혁의 내용과 우리에게 주신 교훈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저는 강 목사님의 왜 종교개혁이 중요한가의 후편으로 500년 전에 이미 끝난 종교개혁이 현재에도 여전히 중요한가 또 종교개혁 전후 무엇이 바뀌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 개혁되어야 할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 작년에 했던 부분들 대부분이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강목사님의 부분을 그때 3일간 한 6시간 정도 하셨는데 제가 10분 만에 간단하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구절입니다. 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이신칭의에 대한 성경 구절입니다. 어, 목사님 강의 중에 첫 번째 강의는 어, 종교개혁의 불씨입니다. 먼저 1517년 종교개혁 이전에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핀 종교개혁 선구자 세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루터보다도 100년 전에 영국에서 위클리프라는 사제가 에드워드 3세와 함께 교황사절단으로 교황을 방문하였는데 교황과 황제 간의 세금 관련 협상 과정을 통해 교황 및 로마 교회의 부패를 직접 목격하고 교황의 권력과 교회를 비판하였으며 진리의 근원은 교황과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라고 주장하며 교회 개혁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영어성경인 위클리프 성경을 번역 출판하여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가 죽은 후 20년이 지나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코스탄츠 공회에서 부관 참시를 하여 무덤을 무덤에서 사체를 화장하여 강에서 뿌렸다고 합니다. 체코에서는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프라 대학의 총장이었던 야누스가 교회 개혁을 주도하였습니다. 성경을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권위로 인정하고 교황과 로마 교회 지도자들을 비판하였으며 체코로 성경을 번역하여 보급하였고 면제부 판매를 비판하여 콘스탄츠공의회에서 화형을 당하였답니다. 그 다음 네덜란드에서는 당대의 최고 인문주의학자이며 사제인 에스라 에라스무스가 면죄부 성지순례 성직자 계급 죽은자를 위한 미사를 전적으로 거부하고 연옥 교리와 성모 마리아 숭배가 성경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비판하였습니다 1980년에 교황청은 평신도가 성경 읽는 것을 박탈하였는데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성경을 소유할 때에 비로소 기독교가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고 성경을 중요,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516년에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출판하여 그동안 루터가 읽었던 라틴어 성경에서 이신칭의 의 오유를 바로 해석할 수 있게 루터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그럽니다 이와 같이 루터와 칼빈 이전에 죽음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여 종교개혁의 길을 예비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시대적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세에 200년 동안 8차례의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이 사망한 흑사병으로 인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유럽 전반에 퍼졌으며 이때 연혁교리가 정착이 되었답니다 사회 문화적으로는 르네상스, 즉 인문주의의 발달로 고전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해져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눈들이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1455년에 쿠텐베르크에 의해 인쇄기가 발명되어 성경을 쉽게 인석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1492년 콜럼부스의 신대륙 발견으로 지구가 네모나다고 주장했던 교회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면제부 판매입니다.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교황과 교회가 벌을 면제하여 연옥을 그치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갈수 있게 면제부가 판매되었습니다. 그 당시 일부 부자들은 집안의 교회 또는 기도실을 만들어 사제를 고용하여 24시간 죽은 조상과 자신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였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사제주의였습니다 중세 교대, 교회 시대에 교황권이 강화되고 교황이 정치, 경제, 문화, 예수들 모든 부분을 장악합니다 권력이 교황총으로 집중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교황의, 교황이 교회의 머리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제들을 계급으로 나누어 교황이 직접 관리합니다 교황 무소리 놓으며 교회가 세속화되고 평민들이 알지 못하는 라틴어 성경을 고집하고 성경을 갖지도 읽지도 못하게 하므로 성경을 덮어버리니 자연히 성경으로부터 교회가 떠나게 됩니다 성경이 떠난 교회는 이제 공로사상만 남았습니다 권력의 집중과 면죄부 판매로 돈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돈이 교회로 들어오니 서로 교회를 크고 화려하게 건축합니다. 사제직을 돈으로 사고 팔며 심지어 교황의 8세대는 아들을 주교로 임명하는 등 교회의 부패는 극에 달합니다. 2일차 강의의 제목은 종교개혁의 불꽃입니다. 여기서는 종교개혁을 주도한 전사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루터입니다. 루터는 수사였으며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 논제를 게시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95개 논제의 원 제목은 면제부의 능력과 효율성에 관한 토론인데 당시 교황과 교회가 주도해서 판매했던 면제부의 신학적 오류에 대한 토론을 요청한 일종의 제안서였다고 합니다 대주교 나아가 교황청과 토론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도에서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토론이 시작해보기도 전에 95개 논조는 루터의 의도와 상관없이 당대 지식인들의 열광적인 요청에 의해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복사되어 2주 만에 독일 전역에 4주 만에 유럽 전체에 퍼졌답니다. 카톨릭 교회의 부패에 몸서리쳐 있던 참된 신앙에 갈급해왔던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개혁적인 주장에 동조하였으며 루터의 개혁적인 신학은 점차 기틀을 가져갔고 전 유럽으로 그 영향력이 확대되어 결국 종교개혁이라는 불꽃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루터가 새롭게 깨달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이는 나의 공로로 이루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의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임을 알게 되었고 면죄부와 공로주의를 거부하고 교회와 교황의 부패를 신랄이 비판했습니다 보름스 회의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황제와 교황에 맞서 자신의 주장을 체리하지 않으며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받고 황제로부터 추방을 다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루터의 대소, 대요리, 소요리 문답도 쓰며 신학체계를 정립합니다. 하나님은 루터를 통해 이렇게 개혁신앙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개혁의 전사는 칼빈입니다. 칼빈은 프랑스 사람으로 루터보다 20여 년 늦게 종교개혁에 참여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핵심으로 종교개혁자가 되었다고 본인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주로 스위스, 스트라스부르크와 제네바에서 사역을 하였으며 이중예정과 장로정치를 포함한 개혁주의의 교과서라고 할수 있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조술합니다. 그리고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워 개혁신앙을 가르치고 이들이 유럽 배후로 대륙으로, 대륙으로 흩어지면서 유럽 전역에 엄청난 개혁이 일어납니다. 제네바 아카데미 출신인 존 낙스에 의해 잉글랜드에 장로교가 정착되며 네덜란드와 프랑스 등의 개혁교회가 설립됩니다. 세 번째 개혁의 전사는 스위스에서 개혁을 주도한 i 빙글리입니다루터와 동시대의 사제 출신으로 카톨릭의 칠 h 례를 세례와 성찬으로 축소하고 연옥교 s 를 배제하며 교황역할 부정 등 교회개혁을 주도합니다. 카톨릭과의 전쟁에서 군목으로 참전하여 전사합니다. 어, 이번 슬라이드는 어, 우리 종교개혁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던 로마 베드로 성당입니다. 지금은 그 바티칸 성당이라고 하는데 로마의 바티칸시에 가면 은 교황이 거쳐하고 있는 그런 어, 로마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는 어,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비텐베르크 성당입니다. 이 비텐베르크 성당은 어, 비텐베르크 안에 있는 군주가 사는 성 안에 있는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안에 내부도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화려하고 어, 잘 지어져 있습니다. 이 문이 그 유명한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입니다. 원래는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불이 타서 지금은 쇠문으로 바꿨다고 그럽니다. 다음은 루터의 95개조 논제입니다. 이 논제가 인쇄술 발달로 인쇄되어서 독일과 전유럽에 퍼졌다고 그렇게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루터와 칼빈 선생님에 대한 얼굴을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왼쪽이 루터이고 오른쪽이 칼빈입니다. 어, 목사님의 세 번째 강의는 종교개혁의 불길입니다. 어, 우리가 종교개혁에서 얻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열어주셨고 성경을 읽도록 해주셨고 성경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둘째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정확히 해석할 수 있도록 신행, 신앙 고백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것이 자동으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이단들은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열심히 집중합니다 그러므로 열심과 함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육상선수가 열심히 뛰지만 정해진 코스에서 이탈하면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듯이 성경에 대한 열정과 수고가 정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해석의 방향과 범주를 정확히 설정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이 방향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것이 신앙의 선배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신앙고백서입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회의 중심이 되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대유리 문답 소유리 문답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유럽 교회 개혁 유럽 개혁 교회의 3대 표준 문서인 우리가 수요일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하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과 그리고 벨직 신앙고백서와 오르도 신조가 있습니다. 우리 그 김양주 목사님께서 편저하신 신앙고백집 책에도 이 모든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만 카톨릭은성 성경은 전통과 교황과 같은 여러 권위 가운데 하나의 권위에 불과하며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하여 선행을 함으로써 자기 죄와 하나님의 진루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만이 교회의 궁극적인 권위이며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데 이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받고 이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이며 성도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증거했습니다. 어, 강의의 결론은 어 500년 전에 제1의 종교 개혁은 성경을 신앙 고백의 안목으로 보는 것이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께만 영광의 신앙이며 이제 현재는 제2의 종교개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은 어, 작년 신앙수련회에서 3일간 목사님이 강의한 부분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제 어, 본 강의에 들어가서 어, 종교개혁 전과 종교개혁 후에 어, 어떤 교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부분들을 제가 어, 변화와 개혁된 내용을 한 8개 주제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회입니다 음, AD 381년에 콘스탄티누스 공예에서 니키아 신조로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하였습니다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나오는 교회를 민나이다 라고 해서 교회를 정의를 했습니다 1054년에 그 하나의 교회가 정치와 교리의 차이로 동방교회, 우리가 말하는 정교회와 서방교회, 로만 가톨릭 교회로 분열을 하였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1517년 어, 개신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교회, 개신교회가 탄생을 하면서 교회는 또 분열을 합니다. 첫째, 루터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루터교회가 세워집니다. 루터교회는 독일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으로 퍼집니다. 지금 또 스칸디나비아 반도 3개국에는 개신교의 90%가 90 루터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칼빈과 트빙클리에 의해서 개혁교회가 어, 생겨납니다. 개혁교회는 스위스, 네덜란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등으로 어, 번져 나갑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성, 정치적인 어, 의미는 있지만 성공회가 어, 만들어집니다. 교리는 장르교이지만 형식은 로만 카톨릭인 중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제세레파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완성된 형태로 이 땅에 강림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시대와 교리에 따라 분열되고 변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는 않지만 성경적 교회를 추구하기 위해 지금도 계속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다음은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파가 어떻게 나눠진지를 다시 한번 어,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어, 처음에 어, 동방교회, 정교회와 어, 서방교회, 로만 카톨릭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서방교회는 어, 카톨릭과 개신교가 분리가 되고요. 개신교는 어, 루터교와 개혁교회와 성공회와 그리고 제세례파로 어,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개혁교회에서는 어, 어, 유럽의 개혁교회와 영국의 장로교회가 나눠집니다 그리고 성공에는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오순절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계속적으로 이제 분열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 저도 그 사실 한국에는 그 동방정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방정교에 대해서 잘알 수는 없었는데 어, 영화나 또그 다음에 어떤 뭐 책들 보면은 동방정교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정교라 하면은 뭐 가톨릭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어, 뭐 터키부터 해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어 그리스, 그 다음에 러시아까지 많이 퍼져 있습니다. 동방정교도. 어, 인원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럽니다 동방교회의 특징은 그 사제들이 머리에 세모꼴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수염을 기르고 있으면 전부 다 동방교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종교개혁 전 후에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어,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어, 모세오경 토라는 히브리어로 어, 어, 작성되 작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BC 3세기경에 헬라어로 번역이 된 것을 우리가 70인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성경의 정경화 과정은 구약 39권은 AD 90년에 얌니아회에서 정경화가 되었고요. 신약 27권은 300, AD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정경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382년에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불가타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은 서방교회의 가장 최근까지도 서방교회의 공식 성경이 되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어, 제1경전을 구약, 신약 66권을 제1경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신구약 성경 이외의 외경 7권을 제2경전이라고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도 성경책 뒤쪽에 외경들이 붙어가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어, 어, 종교개혁자들이 어, 영어와 체코어와 독일어와 헬라어 등으로 자국어로 성경을 어, 번역하고 성경보급을 확산했습니다 쿠텐베르크에 의해서 최초의 성경이 인쇄가 되었는데 1456년에 이 인쇄된 성경이 어, 라틴어의 불가타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또 우리 파사데 나가면은 어, 헌팅턴 라이브러리가 있죠, 그죠? 거기 가면은 제일 가운데에 이 쿠텐베르크의 성경이 있습니다. 저 현재 전 세계에 한 열한 권 정도가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미국에 세 개가 있는데 그 하나가 파세다나의 헌팅턴 라이브러리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한번 가봤는데 어, 책이 너무 커서 우리가 들수 있을 정도가 아닐 정도로 책이 크고 두께도 뭐이 정도 이상 두꺼운 것 같아요. 예,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마 최초에 인쇄되어 있는 성경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번 기회되시면 한번 가서 보시면 은어 옛날 종교기억자들이 얼마나 어 열심히 성경을 사모를 했는지 그런 걸 보면서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기록되고 편집되고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한군의 책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이 따랐으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고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 성경은 그 자체가 은호이고 은혜이고 저희들에 대한 은총입니다. 성경이 널리 보급됨으로써 종교개혁이 발생한 것이지 종교개혁으로 성경이 보급된 것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황제나 교황의 명령 혹은 권위보다도 성경을 우위에 둠으로서 성경이 종교개혁과 개신교의 핵심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외경을 뺀 신구약 66권만을 어, 성경인 정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어, 파사데나에 있는 구텐베르크 어, 성경의 그림상으로는 좀 적게 나와 있는데 실물적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우리 책상 정도의 크기로 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선교 측면에서 종교 이역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교회 때 팔레스타인 밖으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과 사도들을 이해서 복음은 소아시아를 넘어서 로마까지 확산이 되었으며 로마 제국의 확장과 더불어 복음은 지중해, 북유럽, 영국,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15세기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과 더불어 복음은 아메리카와 계속해서 아시아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성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개신교 체계를 확고히 갖추는 시기였으며 카톨릭과의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외 성교에 힘쓸 여력과 관심이 부족하였답니다. 특히 루터는 그 지역의 종교는 그 지역 통치자의 종교로라는 입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선교에 무감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본권주의 사대로 인해서 어, 군주가 카톨릭을 믿으면 거기에 있는 모든 어, 신, 그 백성들이 전부 다 카톨릭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개신교로 가면 다 개신교로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종교의 자유와 선택권이 없었던 게 그때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자들이 어, 성교를 할수 있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 이유를 갖다가 좀 많이 희석시켰던 것 같습니다. 칼빈은 누토보다도 성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프랑스 난민 교회의 목회와 프랑스의 개혁교를 세우려고 많은 사역자를 파송하였으며, 브라질에도 선교사를 파송하였다고 합니다. 교회가 성교하는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며, 성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지 교회의 세력의 확장은 아닙니다. 다음은 어, 우리가 요즘 지키고 있는 주일에 대한 부분을 어, 설명하겠습니다. 십계명의 사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초대 기독교 주일과 초대기 기독교는 주일과 안식일을 함께 지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세기 초에 유대교의 안식일과 기독교의 주일을 구분하는 신학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스티누스는 주일은 세상을 창조한 첫 번째 날이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으며 로마 제국은 달력을 변화를 시켰는데 주를 9일에서 7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주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자인 칼빈 선생님은 제4개명을 영적 안식으로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영적 안식을 공예배와 사적 묵상으로 표현하며 구원과 성화를 위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날이었고 그 당시는 봉건사회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은 사실 주 7일 동안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나 노동자를 위한 휴식의 날로 또 정했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와 분리되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교회의 공예배를 토요일에서 주일로 변경을 했지만 주일 성수 내용은 안식일의 규정을 대부분 상당히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개혁자들은 주일을 예외와 휴식 모두를 포함하는 영적 안식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어 다음은 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초대 교회는 성령을 삼일체 한 위격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AD 325년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 삼일체 교리를 성립을 하였습니다. 성경의 주도적 역사 속에서 교회가 탄생했지만 신조와 교리 등의 제도화 과정에서 교회는 점점 형식화되고 초대 교회에서 경험했던 성령의 역동성은 점점 약화가 되었습니다 초대와 중세의 성령운동은 교회의 제도화와 형식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어 기존 교회의 강력한 비판 속에서 성령이 억제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성자 예수님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루터는 성령은 말씀을 깨닫는 영이며 칼빈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구원의 근본이며 이 연합이 성령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17세기에 들어서 어, 존 웨슬리의 경건주의와 또 조나단 에드워드의 청교도 운동으로부터 성령의 관심이 급증되어 교회 내에 널리 수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두 운동은 신분의 변화인 이신칭이뿐만 아니고 인간 본성의 변화인 중생을 강조하며 내적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앙 감정론에서 성령의 다양한 현상들을 열거하고 분석하면서 진정한 성령의 증거들을 규명을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삼일체가 영원한 신비듯이 성령도 신비롭습니다. 오늘날 성령운동이 영적 신비 체험의 도구로 또는 개인적 구원 확신의 근거로 이해하여 진정한 성령의 일화심을 잊어버리고 있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다음은 기독교와 그 박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어,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유대인들로부터 왔습니다 그 당시에 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스대반 집사가 어, 순교를 하였습니다 64년도에 로마의 내로 황제의 치하에서 공식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으며 252년간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측령에 의해서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중단되었으며 380년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 국교가 되면서 박해받는 종교에서 박해하는 종교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이 박해한 주된 주된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십자군 전쟁 등으로 인해 유대인들의 박해는 반복되었으며 박해의 주된 원인은 예수를 채용한 민족이며 당시 교회가 금지하는 고리대급업에 종사하여 많은 재산을 축적하기 때문이 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박해는 어 야노스를 비롯한 많은 개혁자들이 종교재판에 의해서 교수형과 화형을 당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카톨릭과 개신교의 갈등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되었으며 메리 여왕은 피의 메리라는 끔찍한 별명을 얻었습니다. 교회는 파괴와 순교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 위기를 순교의 믿음으로 돌파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순교자의 신앙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바른보금으로 세상의 거짓된 교회를 저항해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지속되어야 할 개혁과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종교개혁에서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성내전입니다 성내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보혈로 영생을 얻었으며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성화되어가는 성도의 구원요정의 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성례전은 칠성례입니다. 영세, 성체, 견진, 고해, 혼배, 신품, 종류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세, 어, 성찬은 화채설입니다. 이 화채설은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종성찬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제외하고 땅만, 빵만 배분합니다. 포도주는 주림에 피, 피이기 때문에 어, 흘릴 수 있을 염려가 있고 또 평신도와 사제를 구분하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어서 이종 성찬을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카톨릭의 칠성례와 달리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전으로 인정했습니다. 루터는 공개설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체가 떡과 포도주 안에 혼합되어 신자가 먹을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 몸으로 들어와 연합된다고 합니다 즈빙글리는 이에 반해서 기념설입니다 신자가 과거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식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칼비는 중도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적 임재설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한다고 했습니다 성례전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직접 제정하신 거룩한 의뢰이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신자로서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과 현전 속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과 진료로 충만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성도의 삶은 성내전적일 수밖에 없으며 하루하루의 삶이 살, 성내전의 삶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설교 부분입니다 설교 부분은 어, 종교개혁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 뜻을 전파하셨고,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고, 교회가 세워졌으며 예배와 설교자가 생겼습니다. 초대교회는 성경봉독 후에 삶의 적용을 위한 설교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이고 또 전통적인 방법의 설교였다고 합니다 중세교회는 사제가 설교를 직접 구성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두 서너 명의 신학자들이의 설교를 모델로 삼아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또 예배 시에 설교보다도 예배 형식을 더 강조했으며 성인, 성상, 유물승배, 축제 축제의 유행으로 인해서 설교의 가치와 중요성이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라틴어 설교로 인해 대중이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신자를 양육하는데 설교를 가장 중요한, <웃음> 중요하고 한중요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루터는 평생에 3천여 편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주일 새벽, 오전, 오후, 주중 거의 매일 설교를 했다고 그럽니다. 칼빈은 주로 강해 설교를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과 오후 평일 내 설교를 했다고 그럽니다. 시대의 변화와 다양함 속에서도 성경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는 설교의 본질은 바뀌어질 수 없으며 설교자와 성령과 교회는 공동 운명체로서 함께 협력하고 작용해야 되겠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정말 교회를 개혁했나 기독교는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완전한 교회가 되었나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종교개혁 당시의그 정신과 그 열정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가 본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로 교회는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그영향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16세기에 종료된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오늘도 여전히 진행 중인 중요한 현실이며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종교개혁의 원인이 되었던 베드로 성당보다도 더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건축하고 한국 교회에서 100여개 이상의 교회가 부자세습을 하였으며 대형교회의 목회자의 계급화와 권력의 집중으로 중세 사제제도로 복귀하는 형태가 되었으며 한은퇴 목사님은 방송에서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예배를 왜곡하며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보다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종교개혁 이전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물질주의, 세속주의의 가치와 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하고 회개하며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1차 대상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2차 대상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개혁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교회와 우리는 하나님의 개혁을 희망하고 준비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그 역사를 순종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본 강의를 마치면서 어, 여러분께 세 가지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읽으실 겁니다 읽지만 어, 하나님은 종교계획을 통해 성경을 찾아주셨습니다 또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신앙 고백서를 주셨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성경을 읽지 말라고 말라고 하는데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하고 배포하며 읽었습니다. 현재는 읽으라고 읽으라고 여러 가지 번역본과 큰 활자체 성경과 주석까지 붙어 있는데 부, 붙어 있는 다양한 성경이 보급되어 있지만 잘 읽지 않습니다. 내 안에 종교 기억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궁금하고 읽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루어, 미루고 계시든지 마음으로 늘 결단만을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모든 상황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읽기 어려우시면 내년에는 교회에 성경 일동 모임을 만들어 같이 하시면 재미도 있고 책임감도 생겨 포기하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성경을 읽는데 도움을 주는 여러 책들이 나와 쉽게 이해하며 읽을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내년에 신앙 고백서에 근거하여 성경을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것을 권합니다 우리 교회 주부 앞에 종교 개혁자들이 가르친 참된 교회에 세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말씀의 올바른 선포, 성례의 신실한 시행, 치리의 정당한 집행 이 표지들은 교회에서의 예수님의 삼중직을 가리킵니다. 선지자적 말씀의 올바른 선포, 제사장적 제사장적 성례의 신실한 시행, 왕적 치리의 정당한 집행입니다. 교회에서 이세 가지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고 신실히 시행할 때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삼중직을 소유하게 됩니다 왕으로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을 다스려 그 소욕에 끌려가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소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으로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선지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보금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잘 누리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사는 삶이며 성축한 그리스도의 당연한 모습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의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로서 죄와 끝까지 싸워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처음 종교개혁은 복음의 원리를 찾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교회개혁을 이루었지만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개혁은 다소 부족했습니다 루터의 오직 믿음을 통해 믿음과 행암이 분리가 되었고 믿음은 강조된 반면 행암은 다소 약화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루터는 로만 카톨릭의 공로주의 사상에 뒤어 삶의 개혁은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과 행암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믿음이 됩니다. 설교만 남은 교회, 교리만 남은 성도가 아니라 실천적인 믿음을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그 삶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성경정지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1의 종교개혁은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개혁이었다면 제2의 종교개혁은 본질을 실천하는 방법의 개혁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성경에 개시된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표어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대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경이 말하는 기준에 따라 교회의 영적 성숙을 추구해야 하는데 우리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뜻대로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현대 문화가 원하는 기준에 맞추어 교회의 외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개혁교회의 신학과 예배와 삶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예배하고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몇년 전에 교회 이름에 개혁이라는 큰 단어를 추가하였습니다 개혁이라는 단어가, 단어는 가단어 듣기에도 생소하고 의미도 아주 강합니다 굳이 교회 이름에 개혁교회라고 붙일 필요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아마 계셨을 겁니다 교회의 이름에 그 교회의 본질과 특성을 명확히 드러내면 그 이름에 걸맞게 존재해야겠다는 다짐과 의무감이 생겨 커집니다. 그런 점에서 좀 거칠고 낯설게 들려도 우리가 개혁신앙을 알고 나니 에덴 개혁장도교회는 역사적인 개혁교회의 전통을 성실히 이어받고 개혁주의 교회로, 교회론에 충실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공동체임을 드러낼 수 있으며 우리는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수 있어 이제는 익숙하고 편안하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개혁주의 목사님의 말로 본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벽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완벽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하여 성경적인 교회를 이 땅에 구현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00여 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일하신 종교개혁의 의미와 교훈을 통해 현재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생각하고 점검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와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온전히 감당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에덴 개혁 장로교회가 말씀으로 개혁되고 교회의 지체들이 거룩으로 개혁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개혁의 주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